바로만뒤에있는데 아무튼 원래 이렇게.. 아..아..안녕하세요 하이요 갑자기..갑자기 갑자기 켠 이유가 뭐냐 유튜브깍전 뽑아보려고네 갑자기 켰습니다 백스 상대법 좀 알려달라는 분들 많아가지고 네 백스 상대법 올려보려고요 아무튼 자 백스 대 제드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한 9대1로 생각해요 9대1로 잭스 대 베드는 그냥 포기하래 도 나처럼 일단 초반에는 제가 분명히 공포를 2를 찍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2만 좀 피해주면 돼요 웬만해선 쓰르륵싹싹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만 1렙만 사려주고 2렙부터 시작임 아 맞았다 이거. 오케이 저렇게 공포 빠지는 순간부터 이력부터 쉽습니다. 엇나잉 어, 엇나잉. 어, 오케이 감전 여기까지. 아 빼드 저만 빠졌죠. 야, 오히려 오, 오히려 이득이야 이거. 여스서 털면 됩니다 원래 원래 제대로 무조건 터는데 아 요즘에 진짜 방, 너무 못한다 음, 요즘에 너무 못한다 진짜 나패 t bad 뿌려도 뿌노도 뿌려도 뿌려도 뿌려 오케이 okay,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진지 빨고 할게요 와아.. 아쉬울어 너집 안가? 자 이제 라인 주도권 완벽하게 먹었으니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잘 걸어 그렇지 주, 죽냐? 알겠습니다 왜 껍치냐 너 그러노려도되겠노려도로겠 뒤에 있는데? 아무튼 원래 이렇게 쉽습니다 쟤는 그냥 공포 없으면 냅다 들어가도 돼요 쟤가 유일하게 미드 챔피언 중에서 떡떡 박아도 상관없는 챔피언 중에 1인 것같아자 이제부터 무한 솔킬 나옵니다 나도 백스하면 느끼는 건데 진짜 갱 많이 오더라. 어, 진짜 백스하면 느끼는 건데 진짜 갱 많이 와. 저가 어떻게 보면 카운터가 갱이라서 무조건 당하거든요. 웬만해선. 야 너무 많이 오는데? 아니, 너무 많이 오는데?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맞냐? <웃음> 아니, 왜믿음만 봐주는데? 전파 그렇게 안 봐주다가. 야야야 막아야 되는데 안돼 나백스페넣어먹자가다 아, 맞다. 이건 성공쓰고 1 0 비전이동을 뺐으니까 전멸을 뺀다는 식으로. 백스 멘탈 나갔는데? 까비! 드라기였으면 잡았다 이거 와 근데 백스가 진짜 불쌍하다 저게 진짜 괭이 너무 취약해서 야 진짜 아니 그냥 마오가 잘하는건지 작크가 진짜 잘, 잘 찌르네 야오를 파괴했습니다 <놀람> 뭐 타버. 아, 이거. 나 몰라. 쉿. 이거 영전 돌아가서 그래 너 팬티나 만나봤겠지 이 제다 할 만함 키키아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목> <목> 잡았죠? 잡 진짜 이득이에요 잡았어요? 안네 잡긴 했잖아요 사실 이것까지 설계한거라 네. 와1 0카운트8진이기도 하다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네 아, 자자자 사실 백스 카운터는 갱이에요. 아, 좀잠 많이 못 자서 아마 유튜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 꼽으면 나보다 티어 높방. 높던... <목소리>